색깔 고요 어, 이뻐 와이 해가 떨어질 땐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더 대박인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죠? 그쵸? 그렇죠? 맨날 제 손만 보시다가 어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촬영을 할만한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식으로 촬영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11월 달에 한달반 살기를 하면서 묵은 숙소 세곳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그 숙소가 숙소라는 게 제가 이제 보통 이동을 할때 정말 많은 짐들을 들고 다니는데 그 짐을 들고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켜고서 촬영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숙소는 사진으로 남겨서 블로그에 기입을 하자라는 주의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영상 푸티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음 설명을 할때 이제 인서트 컷이나 이런 게 많으면 좋은데 그런 게 많이 없다는 점, 비주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게 많이 적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제이 영상을 보고서 숙소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다면 제가 이 아래 설명란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갖다 놨어요. 여기는 사진이 정말 디테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바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요 치앙마이 한달 살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접해봤을 이름입니다 디콘도에요 이제 디콘도에도 님, 사인핑 그리고 뭐 요즘에 하나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아파트 단지 비스무리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핑이라는 곳에 묵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디콘도 사인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이 님, 그 다음에 핑 순서대로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새로 한가지가서 분양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핑에 들어가서 한달 살기를 했는데 이제 디콘도 핑에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장점이라면 사실 평균 가격이 한 40만원에서 7, 8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한 달에서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로 예약을 하시게 되면 좀더 비싸질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저렴하다는 거이 가격을 갖고서 편안한 개인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는데 그게 헬스장, 수영장, 그리고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는 도서관인데 뭐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제 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당연히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건 맞고요 가격 대비 사실 치앙마이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가격 대비 좋아 근데 고만고만해 음. 헬스장 수영장 뭐 도서관 너무 좋습니다 시설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나오면은 이제 직원 분들이 다 청소를 하고 풀이랑 나무들로 이렇게 식물들이 있는데 약간 산책로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치기도 거의 뭐 맨날 하는 것 같아 복도 청소 이런 건 당연히 맨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벌레는 한 번도 못 봤고요. 한달 살면서 시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한 가지 더 장점은 이 끝에서 끝의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길어요. 한 50m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물놀이가 아니라 이렇게 수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충분히 여기선 가능하다는 거죠. 저 끝에서 끝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헬스장인데 헬스장도 런닝머신이 4개의 어 이제 다른 기구들도 있는데 다른 근력운동 기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런닝머신은 제가 다녔던 곳 중에서 제일 많았어 사실 런닝머신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런닝머신을 항상 거의 꽉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인데 도서관에는 직원 사무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서는 택배도 받아줍니다 실제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킨 택배를 거기서 다 수령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책이 있진 않아요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오히려 조금 카페 공간? 공용 공간인데 분위기 있게 좀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놔 가지고 책을 읽는다거나 작업을 하기 좋습니다 네뭐 이런 식으로 장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묵었던 세곳 중에서 위치가 사실 제일 나쁘다면 나빠요 주변에 뭐가 없어 가장 큰거딱 하나 있는데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몰이에요. 근데 큰 만큼 가장 비싸고 부자들이 많이 가는 VIP 주차장 가면 은 정말 비싼 외제차들이 줄서 있을 정도로 음,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몰은 마트를 가도 치앙마이 몰카가 아닙니다. 저희는 바보같이 또 거기서 거의 뭐 쩐지 싸지가 않더라고 아무튼 주변에 사실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쯤 보니까 그 앞에 세븐일레븐이 하나 생기긴 했거든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단점이면서 장점일 수도 있는 게 여름에 거기로 피신을 가면은 아우 뭐 그냥 딴데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시원하고 체인점이나 뭐 쇼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냥 한국 쇼핑몰 같은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장점인데 물가나 생활면에서 보면 조금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죠. 주로 이제 치앙마이 여행을 오시면 많이들 가시는 님만해민이나 올드시티로 그랩을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한 100바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타고 갈때 차라리 바이크를 빌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묵은 곳은 팜스프링 님만 로얄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님만 완전 근처에 위치해 있는 위치가 최적화된 숙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디콘도핑보다 조금 더 비싸요. 확실히 뭐 비싸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설도 방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뭐 그래도 가격 대비 따진다면 방은 고만고만 합니다. 수영장, 헬스장 있고 뭐 공용 공간으로 로비가 있어요. 근데 수영장이랑 헬스장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아서 내가 디콘도에서 있다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음. 수영장 물도 조금 좀 더러웠고 헬스장도 환기가 잘안 돼서 그런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는 일단 위치가 장점이 너무 커가지고 걸어서 마야몰 10분 정도면 가고요 원님만까지도 10분 정도면 가요 그냥 대부분의 사실 중요한 데를 다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올드시티도 다 걸어 다녔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올드시티까지도 갈수 있는 거리여 가지고 어 위치는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이 안 좋았긴 했는데 굳이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안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디콘도 핀 같은 거는 숙소라도 좋아야지 나가면 할게 없는데 그리고 또또 한가지 단점으로 꼽자면 뭐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 님만 지역 좀 특성상 그쪽에 이제 치앙마이 공항에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는 곳간인데 잠기가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리 때문에 깨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묵었던 다른 호스텔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소리 차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도 이제 들리긴 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묵은 숙소는요 어, 제가 치앙마이에 있을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여행 크리에이터이신 하춘님께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신 숙소인데 하춘님은 거기서 한달 살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시아요를 통해서 한달 살기를 하셨다 보니까 저도 역으로 혹시 지원을 받을 수 있냐고 라 해가지고 이제 2박 3일 정도를 제가 묵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 묵었습니다 근데 아 좋아요 너무 좋아 음. 사실 가격이 제가 묵었던 다른 두 개보다 비싸긴 해요 일단 숙소만 갖고 보면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았는데 여기는 딱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시작이 안 좋았어,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좀 시작이 안 좋았어 예스 yes. 지금 저희가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까 체크인 시간이 3시였거든요 근데 3시에 맞춰서 도착을 하니까 청소 때문에 늦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만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다음 투어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체크인 박스에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려준 체크인 박스대로 들어가니까 이번엔 카드가 안 들어 있어 문의를 보내니까 답이 안와 그리고 전화해 보니까 원민이 기다려달라고 래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반인데 아직까지도 체크인을 못하고 있어요 대답이라도 빨리 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이라도 빨리 돼야지 뭐가 답답함이라도 없는데 답장을 안 하니까 답장을 안 해요 지금 방이 세 번째 바뀌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800이라고 했다가 다시 500이라고 바꿨다가 다시 또 지금 체크인이 안 되니까 800으로 다시 또 바꿨어요. 체크인 과정이 정말 별로입니다. 힘드네요. 지금 화났어.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체크인이 잘안 되다 보니까 좀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 보면서도 아 너무 좋은데 그 체크인 할때 너무 여행 받았었어 가지고 크게 너무 그것만 없었으면 너무 깔끔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숙소가 될뻔 했는데 크게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제 장점을 얘기해 줄게요 왜 그렇게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도 디아스트라가 짱이냐 일단은 뭐 숙소 위치는요 조금 님만 올드시티 랑은 또 다른 나이트 바자르라는 곳에 있어요 타페게이트 들어보셨을 거예요그 타페게이트에서 핀강 쪽으로 가다보면은 나이트 바자르 정말 큰 야시장이 열리는데 거기서 걸어서 5분입니다. 뭐 쇼핑하거나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야시장 즐기기 정말 위치 좋고요. 주변에 없는 게 없어요. 주변에 뭐 약국, 마사지샵, 편의점,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그냥 모든 게다 있어가지고 굳이 생활할 때 다른 곳을 갈 필요가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님만에서 들린다는 비행기 소리도 이 아스트라 쪽은 지나질 않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 전혀 안 들리고요 여기는 사실 수영장이 그냥 그냥 끝이에요 수영장이 수영장에서 보는 노을이 대박이에요 응. 지금 카메라 색깔이 말이 안돼 이걸 담긴 방안데 진짜 색보정한 것처럼 보여서 와 이쁘다 색깔 똑같이 지금 하늘이랑 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보정했다고 거짓말 친다고 할것 같아 색깔 보여? 이뻐 와 해가 떨어질 땐 몰랐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더 대박 치앙마이 베스트 데이 진짜 그냥 인피니티 풀에다가 치앙마이가 공항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아스트라는 생각보다 좀 높아서 인피니티풀에서 바라보는 그 전경은 정말 대박입니다 여기는 사실 한달 살기 하기엔 제가 보기에 좀 부담이 많이 될것 같고 몇 박이라도 그 인피니티풀 때문이라도 좀 방문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돈만 되면 나는 거기서 한달 살기 했지 가난한 학생 여행자는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플렉스 하고 싶다 완전 제대로입니다 헬스장도 있는데 정말 좋아요 헬스장 유리로 이렇게 딱 돼있었고 그것도 인피니티풀 바로 옆에 있어서 노을이 지면은 이제 바깥에 쫙 유리 통해서 노을이 보여요 거기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야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게 이제 로비가 굉장히 잘 돼있어요 마치 들어가면은 호텔처럼 돼있어서 로비가 이제 앉아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심지어 카페도 있고 1층에 와이파이 속도도 괜찮고요 어, 콘센트나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집에 방에만 있는 게 약간 질렸다 싶을 때 나오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역시 수영장이 짱이라는 거 아니, 수영장 입장료만 받고 들어갈 수 있어도 들어가 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치앙마이 한달반 살기를 하면서 묵었던 세곳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짧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을 하자면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숙소를 지원을 받았다 보니까 홍보 하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요에서 디 아스트라 콘도를 예약을 하시게 되면 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 쿠폰에 관련된 것도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입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